안녕하십니까?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코파 대변인 김윤아입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코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코파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파는 1999년 설립된 주한외국기업단체이고 산하의 두 개의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단법인 주한외국기업대표이사협회 GCEO라는 협회이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조직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입니다. 또 하나는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코펜HR이라는 협회이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HR 임원들과 실무팀장들의 조직입니다. 코펜HR은 현재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추진 중입니다. 연간 누적 회원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의 정부 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0여개 주한외국 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코파사나 사단법인 주한외국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주요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유익한 경영관련 세미나, 정기골프행사, 와인소 모임행사, 학예 워크샵 송년회 행사 등입니다. 그리고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코펜 h r 주요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유익한 HR 경영 세미나, 외국계 기업 인사제도 실태조사 섭외에 매년 주한 외국계 기업 급여 및동리후생 실태조사 섭외일, 학계 워크샵, 송년회 행사 등입니다. 다음은 코파가 주관하는 공통활동들입니다. 급여 조사 결과 발표를 포함한 주한 외국 기업들의 활동 및 유익한 자료들과 1만 5천여 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업 정보 업데이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한 외국 기업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 기업들의 CSR 사회기여를 내용으로 하는 주한 외국 기업 ESG의 나 행사.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결성된 코파 음악밴드는 외국계 기업 CEO들이 중심이 되고 인사팀장들이 함께하며 학생들에게 음악 공연을 통한 취업 관련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교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 기반 글로벌 기업에 인턴 또는 신입 직원을 무료 취업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 주한외국기업뉴스와 인터넷 방송 매체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료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구인과 구직을 위한 무료 채용 포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 정회원사들을 위해 언론 홍보를 비롯한 온라인 마케팅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코파 서포터즈를 2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파의 주요 활동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코파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회원들의 비즈니스 증강 및 커리어 향상,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의 취업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코파 대변